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 정해져 진정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심판주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자 근데 여기에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NI 버전과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가 알고 보면 쉽습니다 가끔 그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와서 그런데요. 자, 이렇게 이게 정해져 있죠. It is appointed unto man once to die. 한번 죽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처럼 정해져 있다는 거죠. But, 그러나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The judgment,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So, Christ was once offered to bear the sins of many.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에 들이심바됐죠? 그들 위해, 그 다음에 뭐예요? Look for him shall he appear the second time without sin unto salvation. 자, 그러게,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제 다시 한번또 주님께서 나타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좀 여러분이 여러 버전의 성경을 보면서, 그, 어, 이렇게 성경을, 어, 여러 버전의 성경책을 좀 보시면서, 성경에서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분명히 꼭 기억하세요. 한번 다시 읽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그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안다면 오늘 종말론 공부는 다 끝난 겁니다. 사실 오늘 조직신학 개론에 종말론을 배울텐데요. 이걸 아신다면 여러분 이제 그 정말론 수업은 다 끝난 거는 다름이 없어요. 자, 에스카톨로지라고 이제 정말론을 배운데 우리가 오늘 배울 거거든요. 자, 지금 이제 이그 뭐냐면 지금은 개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쉬우니까 지금 여러분이 듣는 것을 이 설교가 끝나면 우리가 공부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다 외워버리세요. 자. 우리 큰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론의 기초 육체적 죽음 영생 그리스도의 재림 천국 왕국에 대한 겐례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최후의 상태 자 그러니까 이게 굵은 제목들이에요. 자 정말론의 기초는 우리가 정말이라고 해도 단순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으로 인해서 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정말 믿고 거듭난 자들은 세상의 정말이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에 부활하시는 바람에 <웃음>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던 그 강력한 무기, 죽음이란 게 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세상과 타협을 안 해요.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데올로기라는 게 없는 거죠. 오직 예수, 예수만이 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좌파목사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좌파라 면 예를 들면 유물론의 기초를 하죠 유물론과 우리, 우리 기독교는 상극이죠, 상극. 역사적으로 우리 유물론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정말 대치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죽음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성서로 열어주시는데 뭘 두려워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정말로의 기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초에서 이미 끝난 거야. 그건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된다는 걸 말하죠. 다음에 영생. 영생에서 여러분이 어떤 이교 사상들에 보면 이제 중간기 상태나 뭐 뭐죠? 윤회 사상들이 있는데 이건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성경은 직선적인 역사관이죠. 자, 여기 말한데 역사관이 투철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기초를 알아야 되죠. 자, 성경은 자,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의 기초가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를 만드신 자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이, 이 건설자 크리에이터, 창조자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자, 제가 어디 그 국내에 잠시, 저는 이제 국내에는 출장 가는 거죠. 출장을 가서 제가 강의를 한 강의를 한 3시간 정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 정말 이 요즘에 나오는 인공지능을 잘 알려면 뭘 잘해야 된다? 확률통계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백그라운드 강해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해하려면 누구를 봐야 되죠? 예, 기초가 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자 영생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걸 잘 알려면 성경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기 상태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연옥이랄지 이런 뭐윤회랄지이건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하면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떠올라야 돼요? 다니엘 다니엘이라는 말이 심판자죠 심판자 예수님은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분은 심판자로 오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을 선악가로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세요. 자, 분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는 자,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이 있는데 사실은 이두 개가 형제지간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형제지간이고, 무천년설과 후천년설도 형제지간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그대로, 성경이 순서대로 믿는 게 역사적 전천년설이고요. 세대주의적 전천설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약간 달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강조가 되어 있고,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 다음에, 무천년설. 무천년설은 이제, 천년이 없다라는 거죠. 후천년설도 마, 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 자, 천년이 거의 무천년설과 형제지간이에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도표를 한번 봅시다. 그좀 다른 게, 후천년설은 너무 빛나가 있어요. 번영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온다고 하죠. 자, 그럼 좀 있다가 구분을 하겠는데, 자, 이 전,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형제지간이고, 무천연설과 후천연설은 이 둘간 또 형제지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이죠, 우리가. Revival. 자, 아주 중요하죠. 죽은 자의 육신은 영혼과 분리되어 썩어지나, 영혼은 의식이 계속 살아있어 그리스도의 재림체 육체에 합하게 되죠. 자 이것을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썩지 아니할 육을 입게 되죠. 그래서 심판 이후에 이 썩지 아니할 육을 입은 이 부활체들이 어떤 부류는 영원한 천국에 어떤 부류는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죠. 자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자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순 이성적 도덕적 피조물들에 대해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행위예요. 자, 이 우주에는 법칙이 있는 거죠. 우리, 우리가 우리 행위를 했으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어떤 일이 시작됐으면 어떤 끝이 있는 것처럼, 이건 성경도 그걸 강조하기 위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어떤 게 시작이 된게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최후의 상태는 우리 믿는 자들은 영복으로 들어가죠. 자, 이런 들어갈 자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쭉 한번 이 뼈대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어떤 신학 책을 신학 서정을 보더라도 이 뼈대를 벗어나지 않아요. 자, 제목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론의 기초 육체적 죽음 영생,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최후의 상태. 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어나시기를바래요 지금은 깨어날 때예요. 여러분, 느끼셔야 되죠. 특별히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느껴야 돼요. 지금 깨어나야, 돼요. 너무 잠들어 있어, 지금. 너무 잠들어 있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분들은 깨어나야 돼요. 자, 깨어나셔야 돼요. 지금 안 깨어나시면 위험해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메이크업 할 때입니다. 자, 정말로이라는 게, 정말로는, 정말로 우리를 위협하게, 위협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위협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닌데 만약 위협하는 도구로 쓴다면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역할을 보면 여러분 줄쳐놓은 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내세의 소망 소망을 아니, 하여... 아니 아니 줄쳐놓은 것만 내세의 소망. 소망 천국의 영광과 지옥의 형광 영광. 영광. 그리스도의 재림 근신 예수 자 그렇죠 여기 에스카탈로지는 뭐 역할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 이 세상 사는 걸로 끝나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감사하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천국, 그 헤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이 세상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 자 천국의 영광과 지옥의 형벌 이 천국의 영광과 지옥의 형벌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걸 깨우쳐지어 복음 전파 사명을 불어넣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지옥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그 지옥이 영원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지옥의 형벌 받고 끝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영원인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불어넣게 넣어주게 되고요. 자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그 공중 혼인 잔치는 그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로망이자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딜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총매제라는 거죠. 우리가 왜왜 왜 우리가 어떤 시련과 환란을 견디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것은 우리를 항상 근신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매진하도록 우리를 고무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바른 답을 좀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종말론의 역할은 우리가 헤븐에 대한 소망, 헤븐의 영광과 지옥의 형벌, 그리스도의 재림, 근신, 예수. 이 어떤 빅워드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그 종말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 빅워드를 기억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새기기 바랍니다. 자, 그렇죠. 그, 그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숙제를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을 쭉다 한번 읽어보세요. 쭉다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인터넷에 이제 많은 강의가 좋은 강의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재아 교수님 강의는 참명강의 같아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대한 연구자가 되고 성경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의 객관적 증거는 다 성경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는 연구를 하시려면 인간의 육체적 죽음, 영혼 불멸 등을 연구를 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죽은자의 부활, 최후 심판을 연구를 하세요. 자, 그리스도가 온전히 통치하는 천국의 도래도 연구를 하시고, 인간의 육체적 부활이 동반되는 영원한 세계에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왜? 이것들을 이단들이 잘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 성경 베이스로 확고한 지식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단들이 와도 우리가 오히려 이들을 성경 말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테마가 이제 육체적 죽음이니다 누구나 죽죠? 우리가 잘 살아봐야 백 년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죽죠? 원인은 어떻게 돼? 왜 우리가 죽게 되죠? 이거 읽어주세요. 죄로 인한 형벌 때문이다. 예, 창세기 2장 17절을 펴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사, 선악을 청사, 알게 청사, 하는 나무의 열매는, 열매는 먹지 말라. 열매는 내가 먹는 날에는 열매는 반드시, 열매는 죽으리라 열매는 하시니라. 열매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어, 제가 오늘은 개혁개정 버전으로 읽는데 약간은 예 여러분이 있는 버전 아무거나 읽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는다니까요 큰 죄나 작은 죄는 죽음 그 지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것들은 죽어요 그쵸 자 우리 특별히 인간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나 하나씩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헌벌이 아니라, 아니라 훈련이다. 성화를 위한 징계의 절정이며 신자의 영혼을 성악케하는 마지막 단계 진정한 세계의 시작이다. 영과 육이 영원하게 되어 전부 흥미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죽음에 대해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분리된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분리된 영혼은 즉시 그리서를 봅니다. 예. 자, 성도의 자세는 우리는 절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내세의 복이 저장되면 절대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 마귀가 지금 이 시간 와서 죽음으로 이역하면 예수인으로 쫓아버리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또, 또 덧붙여서 죽음 자체는 축복은 아니므로요. 우리가 근신의 자세를 취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하시면 안됩니다 아멘, 아멘.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협하는게 있다면 예수의 영혼을 쫓아버리세요 아멘, 아멘. 자그 다음에 죄와 죽음과의 관계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죽음은 음, 죄에 음, 대한 음, 적극적 음, 처벌로 서 처벌, 처벌, 처벌,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현상은 자연스러운 아니다, 아니다. 이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 이러한 죽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완전히 정복된 것이다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세상에정말때 다시 부활될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명령이라면 죽음까지 불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죽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최근에 한국에 보면, 한국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진짜인지 어떤 사람들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좀 정확히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진짜들은 세상의 뭐 평가나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지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가거나 빼나 빼거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세상으로 핍박과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어지러운 때입니다. 이때 어, 기도를 하기는 많은 거룩한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번째로 영생.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생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성경적인 영생의 의미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인들이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와 영원히 행복상태. 상태.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행복상태예요. 자 성경의 증거를 보면 구약은 이제 애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것. 다음에 구약의 모든 족장들이 자기 열조으로 돌아가니라 표현한 건 사실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 거나 다름없다. 자 신약의 증거를 우리가 좀 봅시다.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먼저 펴볼까요? 요한복 5장 28절로 2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은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선을 행한 사람은 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한 부활로 축복의 부활로 오는 거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기 위한 심판의 부활로 오는 거예요. 자,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11장 25절로 26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대. 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를믿는 나를 나를 자는, 믿는 자는, 믿는 자는 믿는가, 영원히, 영원히 아니 아니. 가 이것을 믿느냐? 아, 아멘. 아멘 자 그렇죠 분명히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셨죠 자 로마서 8장 18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그 다음에 고린도우서 4장 고린도서사장 17절로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포기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진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 체크할 것은 성경은 천국과 지옥 말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각 사람은 죽을 때선악과에 변경할 수 없는 인생이 결정되는 거고요. 의인들은 즉각적으로 거룩으로 완성되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이 모두 영생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죠. 아멘. 아멘. 자, 이거 성경적인 근거는 저희가 많이 다뤘어요 과거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증거하고 천사들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목적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리스도와 안에서 죽은 자들의 육체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신다. 생존한 성도의 변형과 휴거를 위하여 오신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나가야 축하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신다. 성도들께서 성을 베푸시고 악의 세력을 파멸하기 위해 오신다. 약속하는 말씀의 성하를 위해서 오신다. 그렇죠. 예. 제림의 네, 징조들을 보겠습니다. 재림의 징조.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한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다 펴보세요. 한 절씩 교도합시다 마태복음 24장 5절로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좀 버전은 다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성과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이 모든,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 니 7절 민족이 민족을 날아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고통의 것들을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해.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는 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너희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하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왕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런 야 끝이 오리라. 자, 여기 보면 재림의 징조로 거짓 선지자 전쟁 및 기근 적그리스도의 출현 복음의 세계적 전파가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4절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또 미혹하는 정교다운지위죠 대표적으로 WCC나 WEA 등정교다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징조가 이스라엘의 제그 회심인데요. 스가랴1 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이의집과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여 통곡하리라. 분명히 나와있고요. 로마서,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에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는 우둔하게 되었, 된 것이라 복음이 이제 끝을 돌아 이스라엘까지 가죠. 그리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자 그걸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세계 단일정부 단일 종교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무더니 노력하고 그 끝이 지금 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감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재림의 양식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볼수있 가견적으로, 돌발적으로, 승리적으로, 완성적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 육체적, 가견적, 돌발적, 승리적, 완성적꼭 암기를 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인격적, 인격적 육체적, 위치적, 가견적, 위치적, 돌발적, 위치적, 승리적, 위치적, 완성적. 완성적. 이렇게. 완성적 이렇게 오신다. 기억을 꼭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알고 보면. 자, 알고 보면 중요한데 저는 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한게 저는 그냥 성경이 있는 그대로 그 순서대로 그냥 믿거든요 자 보면 자 지금 자여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역사적 전천연서로말 그대로 성경 그대로 순서대로 믿는 거예요 자자 자, 우리가 아마 어느 때유브라데전쟁즉 3차 세계대전쟁이 3차 세계대전 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7년 환란 기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자, 제3성전 건축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 이때는 엄청난 환란기일 거고, 이때, 이제 이 마지막 때,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거고, 이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성도들은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도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거예요. 아마겟돈이 전쟁이 있고 이것을 주님이 평정하고 천년왕국이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그 시작이 되죠. 이때 이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백성들은 누구죠? 이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백성들이 이제 부활 이때 부활해서 천년왕국을 다스리고요. 자 그러면 이때 아마게돈 전쟁 때 누가 불못에 들어가요. 누구 누가 대표적인 존재가 짐승과 짐승, 거짓,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죠. 그 마지막 때 이제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탄이 루시퍼가 풀려나서 이또 백성들을 혼미케 해서 곧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나 곧바로 진압, 진압이 되고 최후 심판이 이제 일어나죠. 백보자 심판이라고 는 이때는 역사적으로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썩지어 아니할 육을 입고 와서 믿는 백성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의 불못으로 가죠. 이때 로싶어도 드디어 지옥의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환란 전에 이제 공준 혼인 장치가 있다, 휴거가 있고 자, 그다음에 환란 기간 중에 제3성전이 건축이 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되고 회심을 한다. 환란 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고 이때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주님이 승리로 이끄시고 그뭐 천천설 과 같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불모. 다음에 사단은 무적의 으로 가서 천년 왕국을 통치를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고 그 끝에 이제 무적행에 있던 마귀가 풀려나서 뭐죠? 곡과 마귀의 전쟁을 일으키나 진압이 되고 백보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주로 지금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적 전천년설 차이는 주님의 재림을 했습니다. 이게 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건 한번, 이건 두번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유가 영적 천년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없어요? 천년왕국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점점 핏바기로 들어가서 대환란이 있고 그 끝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재림해서 최후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 개념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후천년설은 뭐죠? 예수님 초림 이후에 재림 때까지를 천년 왕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천년 왕국이 없는 거죠.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에서 이제 영원한 상태 상태가 열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개가 형제간이라는 게 형제간이라는 게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예수님 재림 전을 주로 천년 왕국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점이라면. 여기는 환란이 언급이 되고, 여기는 환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을 보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지상 재림 후에 그러니까 이제 지상 재림 그 후에 천년 왕국이 있는 거죠. 자, 전천년설인데 두개의 차이점은 이건 재림이 한 번이 언급되고, 이건 재림이 두 번이 언급되죠. 여기에서는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한다. 여기에서는 성도는 다 부활한다. 아, 부활이 아니고 휴가가 일어난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차이점이 있고, 여러분이 제가 인터넷을 이걸 가져왔는데요. 이건, 자, 이첫 번째 건 뭐죠? 어떤 천년설이죠 읽어보고 한번 답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천년 천연... 아니, 일반적으로... 읽을, 읽으실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네 가지가 언급, 한 번,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언급되는데, 이건, 이건 무슨 천년설이에요? 딱이 항을 보시고 한번 뭐, 이야기해 보세요. 역사적 전천년설이죠? 자, 그럼 이것은 뭐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두 개는 뭐, 뭐냐면, 전천년설이 들어간 이유는, 자,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 이건 뭐예요? 이세 번째 항목은 뭐죠? 천천년설 무천년설이잖아요. 천천 무천년설 천천 자, 그 다음에 이건, 네 번째 건 무슨 설이에요? 무천년설무천년설 아주 위험하죠? 보금학적 교육 황금기를 맞이하고, 영적 번영을 이루어 의의 평화 이루는 시기에 예수님이 재림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설이에요. 두 가지가 형제관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데, 자, 무천년설 뭐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또한 성도들의, 성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왕으로, 왕으로. 탄다는 것들을 이미 자 글쎄요 천년왕국에서는 귀신들도 꼼짝 못하는데 지금 뭐 귀신들이 힘을 발휘한대데좀 글쎄요 후천연설은 뭐지 읽어주실래요 시작 천년왕국이란, 천년왕국이란 세상 졸말계에 명확하지 않은 오랜, 오랜 기간으로서 이 시기에는 복음이 전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전파되는 신앙이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세계는 기독교화 될 것이고 긴 시간 동안 세계는 평안을 누릴 것이다. 바로 이 기간이 천년이다. 글쎄요, 이것은 저기 지금 종교 통합주의자의 주장과 하 너무 비슷한데. 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뉘는데 공중재림 시에는 성도들이, 성도들이 휴가되고 지상재림 시에는 휴가되었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가계적 천연한국을 건설할 것이다.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천년은 문자적인 천년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종말에대혼란 시에 재림하시에 죽은 자들을 보완시킨 후 천년 동안 그들과 함께 왕로를 하실 것이다.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사실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믿는 게별 탈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 그 여러분이 어떤 것을 따르든 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저는 좀 제가 어떤 게좀 괜찮습니까 묻는다라면 역사적 전천연설을좀 그대로 성경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형태인 역사적 전천연설을 따른 게 어떻겠냐라고 제 의견을 좀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가죠 여러분. 자 다음 주제로 가는데 어 다음 주제로 가는데 이제 지금 죽은 자의 부활. 부활 있어요? 없어요? 자, 부활이라는 뭐죠?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부활이 뭐라고요?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100년 살지 200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영겁의 시간에 비추어보자면 굉장히 짧은 시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더라도 믿음 안에 죽으면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우리 부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부활을 받아서 자 우리를 핍박했던 자들이 하나님으로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쵸?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핍박한 자들을 심판하지 마세요.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논의인데 적과 원수가 뭐가 다르죠? 원수는 용서할 수 있어요? 적은 어떻게 해야 되죠? 소멸시켜야 돼요. 적과 원수는 달라요. 자 하나님 이 원수에 대한 심판은 누구한테 맡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핍박과 환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가 보세요. 세상에서 할게 별로 없어요. 세상과 너무 충돌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다니까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웃음> 우리 그리스는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자식들 웃기고 있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대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교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라파, 유럽의 공산주의자들이 100여 년 전에 이 예수쟁이들 때문에 학을 뺀 거죠. 자 중세 때는 누가 학을 뗐어요? 예수쟁이들 때문에 카톨릭이 학을 뗀 거예요 죽여도 안 끝나 아마 지금은 북한의 정권들이 예수쟁이들 때문에 학을 뗀 거예요 더 불과치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분명히 말씀드린 건데요 성경은 성경 그대로 믿으시고요 성경에는 성경에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신학체계를 따르지 마세요. 절대 따르지 마시고요.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킹덤 오브 가드에 대해서 성경이 아니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좌파 사상이나 어떤 자본주의 사상으로 이해가 될수 없는 거예요. 달라요. 어떤 뭔가 강요된 형태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성경을 모방해서 만든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잖아요 그건 이제 인위적인게 많다 이거죠 이게 아니라는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게 아니에요 자 어떤게 있죠 고난은 받은 자만이 알죠 고난은 당한 자만이 알죠 성령은 받은 자만이 알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경험한 자만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죠?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선교사들과 미국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선지자, 그그 그 선교사들과 또...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프리메이슨 선교사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자, 그그 그 대표적인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펜젤러죠. 아펜젤러의 제자가 누구죠?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아마 아마 다른 그 프리메이슨 그 선교사를 가장한 프리메이슨의 제자분들이 김규식이나 여운형이나 박헌형이었어요. 그렇죠. 얘들은 프리메이슨은 사실상 그 상당히 사회주의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영향을 받게 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그 여진이 남아 있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를 어렵게 응.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양육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흐름이 누구죠? 그 흐름이 이제 김중곤 목사님한테 이어졌죠. 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이 부활 사상은, 부활 사상은, 자, 그, 부활 사상은 정말 중요한 거고, 우리가 부활 사상을 믿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것도 우리가 희생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분명히 이거 아셔야 됩니다. 부활을 해서 자, 부활한다는 건 뭐죠? 자,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부활이 어떤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다펴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자, 자, 12절부터, 12절부터 끝까지, 부활을, 부활이 궁금하다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봐야 돼요. 12절부터 끝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버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의 h e 이 없다면, 없다면 그리스도 p 살아나지 그리스도는 못하셨으리라. 사라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t 또 너희의 믿음도 헛 i 헛 t o p h e r c h r i 는 t o p h e r Christopher, 그리스도 s t o 리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난, 살아난지 아니한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죽은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치 터치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퇴고 너희가,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는 우리가 것이 오직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두 모든 사람,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사람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열병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음, 말미암는 것이 말미암 죽은 자의 골, 사람으로 말미암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자, 그러나 각자 자기 자기의 판사를 내리니 우리,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처자매들리며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실 때 좋게 속한 사람들이라 그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께서 모든 주께서 원수를 잘 바라며 주실 때까지 성취하시리니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 7절 읽어 주세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 2 9절 읽어주세요. 만일 자들이 시지 못한다면 죽은자들 하여를 받겠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내 예수, 있는 너희의 자나는 매일 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라, 마시자 하리라. 미혹되지 말라, 탄 사격은 좋은 행실을 복귀시키는 이라. 음.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어떤 몸으로 오는가, 라고 하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족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을 앞으로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은 시서 알기를뿐일 뿐이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모든 사항 체가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어떤 것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의 육체의 어떤, 어떤, 어떤 것은 짐색의 육체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 영광은 는 해의 영광을 또한 달의 영광을 또한 별들의 영광이 이는 영광이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라 죽은 자의 부활도 고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을 일으켜주며 약한 것으로심겨서 능력 있는 것을 일으켜주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선 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45절 읽으세요.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훈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여 육의 사람이여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신 주신이라 모두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모두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선인 토력 만들어 주자 형성 이후와 같이 하늘에 속한 중부 형성도 이불이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살아가는 형제들아 예.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조안에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예 여기에 아주 굉장히 예리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가 마지막 때 아마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테마로 갑시다. 이제 최후 심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최후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와 성경의 예언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신 말씀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심판자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천사와 성도들은 심판의 저력자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근데 우리 최후 심판이 예수님을 믿는 자 거듭난 자들한테는 이제 구원받는 이렇게 이렇게 축복자의 축복의 자리고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제 정말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 심판의 대상들은 신자들, 상급에 대한 심판, 불신자들 벌에 대한 심판, 사단과 사단의 추종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건 성경적 근거가 이제 다 나와 있고. 여러분이 심판의 표준을 보면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야, 예수님 오기 전에는 뭐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뭘로 구원을 받냐. 그러면 핑계치 못하리라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장의 양심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양심법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걸로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사실, 믿는 자들과, 사실, 유대인, 옛날에, 그, 우리의 선자, 그, 아브라함이랄지,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 뭘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아멘? 아멘. 예,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이순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선조는 어떻게 됐냐? 뭘로 받은 거예요? 양심법에의해서 받은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난제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의 말씀 핑계치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해주면 돼요.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자, 이제 심판의 결과는 뭐예요? 악인은 영원한 지옥으로, 의인은 영원한 천국으로. 저거 그 이것을 칸트는 이제 영원한 지옥을 제2의 심판이라고 했는데 죽는 거라고 해서 죽는,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자 영원한 뜨거운 지옥의 요한 불에 있는 상태를 이제 죽음이라고 비유를 했겠죠 자 근데 죽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누릴 거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는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 본인이 원하는 것은 덫이 될 가능성이 커요. 아멘. 덫이 될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덫을 피해갈 수가 있을 것같아 아멘. 아멘. 음. 자, 최후 상태. 여러분 이걸 최후 상태 이미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대살로니가 후사를 한번 좀 봅시다. 이게 지금, 지옥은 사실, 자, 우리가 최후 상태가 이제 천국과 지옥인데, 여러분 모두 대살로니가 후사를 한번 펴보세요. 대살로잉가 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론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아 무서운 말씀이죠. 자, 무서운 말씀인데요. 자, 의인들은, 의인들은 이제 우리가, 그렇죠. 자, 자,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그 영원한 천국에 와서 영원한 복락을 누려요 영원한 복락을 누려요 왜? 모조 우리의 창조주와 같이 있는 게 복이에요 그 자체가 복인거죠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을 받죠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은핍박하는 원수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받을 형벌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원수는 어떻게 없애요, 여러분? 원수. 원수는 총으로 쏴 죽이는 게 아니고요. 원수는 사랑으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이자들은 여러분, 이자들은 뭐예요? 사단, 거짓 선지자들, 악한 천사들은 원수예요, 적이에요? 적. 어?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이런, 이런 자들의 앞잡이도 적인 거예요, 사실은. 원수하고 적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적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 영벌에 들어갈 자들을 이제 사단, 거짓선이 악한 자들을 부신 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게 문제냐면, 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듭난 자들만 있다면 좋겠지만 예수님 만난 자들만 있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요즘에는 뭐왜 그렇죠? 세상이 너무 편리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쉬울 게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대교회에서는 도대체 몇 명이나 구원받을지 모르겠어요. 참 심히 의심이 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죠? 굉장히 공산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죠? 공산주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교회가 공산주의 영향을 받았다면 그교회 구원이 없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순수해야 되고 그 순수성을 지켜줘야 그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에게 구원이 이만한 칸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니까 러 뭐죠? 교회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 불순물이 있으면 다 이거 정화시켜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아프더라도 잘라내버려야 돼요. 자, 그래, 그래야 우리가 지옥형 흥벌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마 거의 다 주제에 오늘 다루고자 하고는 주제를 다, 다 다뤘을 텐데, 여러분 뭘 다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죠? 복습을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오늘이 이제 우리 조직신학 어떤 개론을 한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깊게 들어갈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 개론적인 것들은 다 외워버리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올려놨죠. 한1 0몇편 되는데 개론들은 다 여러분 암기를 하세요. 자, 근데 뭐, 어떤 기초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참고로 엔지니어입니다. 아직도 엔지니어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이나, 제가 여기에 지금 혀, 이, 이곳에 있는 이그 우리 엔지니어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같이 이기 의외로 박사를 마쳤더라도 의외로 기초가 약하더라는 거죠. 수학이나 물리 기초가 약해요. 그러면 더 이렇게 진행이 안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죠? 성경이 굉장히 탄탄해야 돼요. 자, 현대를 사는 그리스인을 절대적으로 무시합니다 예, 여러분 한번 자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성경의 박사가 되셔야 되죠. 두번째로 이 신학적인 것도 성경에서 다나온거예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한 말씀은 고린도 그고린도우서 15장에서 다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종말론의 기초, 육체적인 죽음, 자 영생,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최후의 상태, 그 어느 것 하나 어, 중요하지 아니한 게 없는데 여러분이 이것들을 완전히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세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 부터온 자들이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죠. 왜 지옥으로 가요? 그건 엄청난 우리의 직무유기인 거예요. 우리 똑바로 들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몸에서 만나셔야 돼요. 안 만나니까 저지랄들 하지. 우리 그 지금 교회 지도자들 봐봐. 우리 성도들 봐봐.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저 저지랄을 해. 예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어요. 일어나야죠. 자, 보세요. 교회에 세금을 걷어. 교회에, 교회에 세금을 걷는다는 뭐예요? 교회를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놈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들여와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해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교회의 적이에요. 그근데 교회가 가만히 있어. 기도해야 된다. 행동하는 것도 기도해요. 이럴 때는 불의를 보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왜? 본인들이 핍박을 그대로 받아. 그런 거죠. 기초가 강해야 아무리 헛된 지도자란 사람, 헛된 주장을 해도 성도들이 넘어가지가 않죠. 그렇죠? 자, 그리고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감상적인 통일. 100% 이용당해요. 아니라 복음통일을 이야기해야죠. 회개해야 되죠. 북한의 인권, 그 다음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왜 교회가 지적을 안해?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 알고 기초가 튼튼해야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교, 건물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뭐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제대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죠?